이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구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시리즈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첩시다 외줄 타기에. 타기에 도전하자 설교 네. 제목은 그렇습니다. 내가 타야 할 실제적인 외줄타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을 받고자 합니다. 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인들 도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소망과 야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소망과 야망이 무엇과 어떤 주제를 만나서 결합이 되면 결합 상품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이걸 아는 것은 너무나 확실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정받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자들이 되나 할렐루야 자 특히 그들의 믿음이 무엇과, 말, 무엇과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와 관련해서 죄에 져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팅이 있고, 죄와 관련된 시험도 있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물성화 시켰어요 완전히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땅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계략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닉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닉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의 광고를 크게 내었어요 내가 지금부터 광고를 해서 매달 며칠 날,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쪽과 미국에 쇠줄을, 줄을 연결을 해서 내가 외줄 타기를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왔다 갔다 왕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어요. 길이가, 캐나다와 미국 쪽의 길이가 196m 그리고 줄 하나의 두께가 5cm 5cm 5cm 이5 c m 짝대기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왕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닉완린다는 사람은 뭐냐면 미국의 터은 빌딩들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외줄 타기를 많이 했고요 그걸 두고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포는 떨어지는 압력에 의해서 바람도 일어나고요 거기는 항상 무지개가 있고 암기가 막 있고 얼마나 압력이 센지 모릅니다 그 외주를 연결해가지고 왔다 갔다 왕복을 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같이 그런 때같이 캐나다 쪽에 미국 쪽에 사람들이 보고서 촬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서특필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번씩 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이또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광고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폭포 위로 외줄타게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와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제안을 내가 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 등에 타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얻고, 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등에 없고 왕복하겠다는 그 사람의 말에 동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뭐라고요 그게 못 믿어서 아니 왕복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지금도 그런 제안을 해도 한 번도 누가 어린아이까지 자기 자식을 등에 업히는 사람도 없고 지금도 오는 사람도 없고요 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외줄 타고 왕복을 왔다 갔다 한번 봤지만 나는 차마 당신 등에 못 업겠습니다 못 왜? 위험하니까 당신이 외줄 타는 거 내가 인정한다 내가 안다 그러면 나는 등에 타고 싶지 않다 알기는 하지만 보기는 했지만 나는 못하겠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난산 가운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산모도 애기 해산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아이도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어떤 사실을 믿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그 사건 속에 뛰어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은 더큰 차이가 있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베스를 읽을 때 역대상 4장을 읽을 때는 막 감격이 옵니다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과 아는 것과 내가 직접 들어서 체험을 하는 것은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맞는 약속을 다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뒤져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다 하셨어요. 아멘합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만 가지 이상의 능력과 관련해서 응답과 관련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알아, 봐, 믿어 근데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상황에 맞게 응답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뛰어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결단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 중심을 잡아서 결단하고 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처한 환경을 알고 나는 지금 가난하다 가난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가난해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환란을 당했어요 근심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동정을 해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의 어떤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껏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내 영혼이 내 자신이 그런 류의 그런 주제에 딱 맞게 해. 나랑 평생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는 배경이 원래 이래 이 모양이야. 자, 여러분.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도록 외줄타기 했어요. 질병에 대한 외줄타기야, 이거는.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중을병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시름시름하고 육신의 생명이 점점 철거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해서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는 않지만 환경이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본인이 기도해서 고침을 받든지건강지병 고치지 못하면 죽든지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돼 왜? 육체를 통해서 경험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병 고친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10년 동안 줄타기, 줄타기에서 타기 줄타기 왜줄타기요 저와 여러분은 다 외줄타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뭔가가 있어 내 안에 내 영속에도 있고 내 정신에도 있고 내 말에도 생각에도 감정에도 육체에도 내 안에 나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마귀가 아니고, 마귀는 옆에서 부추겨요. 부추겨. 그건 내가 내 환경을 탈피하고 새롭게 할수 있는 야비스 같은 환경을 벗어나서, 복의 복을 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허가증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게 내 안에서 기생하고 있어요.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 교회 안에서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학교도 보면 비행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집안에도 보면 삐딱한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 바깥에서 도는 분들도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보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적혈구하고 백혈구하고 막 싸워대잖아요 어느 한쪽에 이상이 있으면 병이 생겨요 면역이 파괴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몸이 피곤하고 어떤 질병이 생겨서 발병을 하면 내 안에 숨어있는 이런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진단을 먼저 하면은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다 내 안에 불순종이 있다 내 안에 삐딱성이 있다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내 몸에도 이게 있고 내 혼에도 붙어있고 내 영에도 붙어있고 아, 이런 것들이 내몸 안에서 기생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네 안에서 숨어있는 거예요 말 속에서도 숨어있고 정신 속에도 숨어있고 감정 속에도 숨어있고 귀신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 삐땅성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 세력이 수도 없이 많이 상담을 해봤지만 외국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내 안에 이런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 있습니다 이런 귀신입니다 내가 몇 번씩 그렇게 말과가저렇게 상담해줘요 당신 안에 귀신들의 역사하고 귀신이 몸을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해도 거기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귀신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막 몸을 통해서 반응을 하지만 내 안에 더 크신 주님이 계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영혼로 살고 기도하로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내 자신과 전쟁하고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와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귀한데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알고 보고 느끼고 하지만 실제 체험이 될 때까지는 우리 전쟁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일정 동안 직면한 그런 문제가 그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서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 이걸 부술 수 있는 긍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내 손에 든새한 마리는 숲속에 날아다니는 수천만 마리의 새보다 훨씬 더 강하다. 훨씬 더 낫다. 내손 안에 든 조그만 새한 마리가 숲속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새들보다 다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보고 듣고 많이 알아도. 내가 직접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느끼고 있고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 호주 집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오던 사람도 안오고이다이다 삼다 별로별로다안 하는데 그것과 관여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어찌됐든 집회는 해야 되니까 내가 안내까지 써고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첫날 집회 때네 사람이 왔어요 둘째 날두 사람으로 줄었어요 셋째 날은 한 사람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첫날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립을 강력하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또몇 명이 더 왔어요 그런데 그한 분, 목사님 이번 집회는 저를 위한 집회입니다. 보석상을 하는 권사님이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예의 호주까지 와서 고기도 못 먹고 그냥 카드로 끊어버리자 그냥. 저는 그래요. 비슷했던 딱 봐가지고 분위기 현장상 딱 봐가지고 우리 팀들이 목사님 뭐 먹고 싶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카드로 예의 긁어버리자세요 어차피 어? 빚진 인생인데. 걱정하지 마 긁어버려 그냥 긁어버려 누가 배고픈 상태에서 누가 먹을 걸안 줬다 그러면 그냥 긁어버려 땡볕이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아무나 사버리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스테이크 굉장히 비싼 집을 예약을 했어요 우리 팀들 다 먹을 때는 그냥 그냥 먹자 전에 사명교회, 기적교회할 때, 우리 딸 친구 가정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 네명그집 가정 네명이야 근데 고기는 그 가정에서, 그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삼겹살을 사가지고 온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상추 반찬, 밑반찬만 준비해서 그냥 먹으면 된대요. 어, 그러냐고. 사모님이 상추를 잘준비했는데 고기를 사왔는데 여덟 명했 있는데 고기에 다양 삼겹살 한건 이만큼 사왔어요 한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삼겹살을 4,5인분 이상 먹습니다 그리고 사명꽤 개척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부패집에 가면 문 열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나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여덟 번에서 아홉 번 그러니까 부페집 주인이 제발 좀 그만 먹으라고 나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섯 <웃음> 시에 가지고 밤9시 반까지 있었어요 <웃음> 그런 내가 한근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아니 고기가 한점 먹고 나니까 그 집도 자식들이 있고 우리도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한점 먹고 나니까 웃는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저를 식사 대접 하시는 분은 그냥 식사 대접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세점네 점을 넣고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먹고 이게 더 달아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또 싸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손주들도 이것을 그대로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네, 한살두 살짜리가 세상에 보니까 고기가 다 떨어져서 살 생각을 안 해요 예, 라이. 그릇이 문둥이, 코코넛을 못다도 그릇이 저거까지 어디다 써먹냐. 그래서 내가, 사모님, 카드 줘봐. 내가 시용불량장에 가서 사모님 카드로. 왜요? 야, 이게 고기 이래가지고 우울다에가네몇 예, 건을 더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오, 목사님, 참 그릇이 크시네. 손이 크시네. 이래. 입을 그냥 방망이로 그냥 탁탁탁 말은 안하면 그냥 그지은 미용실을 크게 해 미용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안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스테이크를 예약을 했는데 스테이크집예약 했는데 주님께서 그보다 몇배더 비싼 그 뭐? 뭐? 마귀? 아귀? 아귀? 왁? 와... 왁인지 마귀인지 하여튼 <웃음> 권사님이 정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들 밥 먹는 정말 부드러운 고 한우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한 시간이 넘는 그거리 열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가 하나님 께 감동을 했어요 그 권사님도 정말 고맙고 왜? 자기는 평생에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종을 호지올 때마다 다 섬기고 식당에 가도 대접하고 이러는데 직접 자기가 고깃집에 가서 그것을 박스로 사오고 있는 거 없는 거다 챙겨봐서 바리바리 싸는 그분이 보석상을 하는 분이에요 보석상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분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려고 은혜 받으니까 같이 합시다 은혜 받을 때 제대로 하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때그 상황에 맞는 복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야비스 같은 사람은 외주를 타기를 하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난산 가운데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 거야 무슨 기도? 돌파기도 하는 거야 돌파기도 내가 상황은 이러지만 축복의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개 계속 네 가지 소원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소원하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소원하자 할렐루야 자기는 천둥구르기야 천둥구르기 난상동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소원하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손이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기도해서 한 가지 응답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정말 미미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내 안에 내 영적 상태도 안 좋고 육체도 병들었고 병을 달고 있고 주님 나는 너무 찢어게 가난합니다 예?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알아듣고 막 몸을 막 아프게 하고 그러잖아요 귀신내몸을로 어떻게든 정신 공격을 하다 어쩌든 간에 그곳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시집을 못가고 그것 때문에 장가를 못가고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가난 때문에 못하고 뭐 스트레스 때문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할것다 해야 돼요 믿음으로 네. 네.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네. 다할수 있다 네. 아니 뭐 가난하면 결혼 못하나? 네. 가진 것도 없으면 결혼 못하나? 나봐나봐뭐 네. 얼굴이 좀 그런 대로 받쳐줘서 결혼을 쉽게 했지만 그런다고 이렇게 또 쫓아와서 남편이 속속인다고 또 오면 어떻게 자,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영들을 너무 인정하지 마세요. 내 몸에 질병이 있든 어쩌든 간에 그것이 일일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것에, 뭐야, 저, 저, 빨리빨리. 빨리. 반응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반응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는 내 안에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자 그러니까 보고 아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탁 하시는 순간에 뇌의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허락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사모님한테 왜 그렇게 되기까지 10년 동안 외줄타기하고 마음 고생을 했어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안 된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 약을 먹어야 된다 오늘도 피는 계속 나온다 힘이 없어 쓰러져 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께 반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해야 될 외줄타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허가증에 나올 때까지 나는 한다 할렐루야 네.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은 섬김이고 헌신인데 생활이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섬김이나 헌신이나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목회자가 많이 가져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생각하는 것이 좀 틀려요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해 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응답 한번 받아보고 병고침에 대한 외줄타이가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외줄타이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색깔별로 상황별로 다 있어요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백 번 수천만 번 기도를 받고 또 받고 지금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이 와요 호전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존률 1밖에 안되는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에서 목사님 내 병은 못 고칩니다 내 병은 희귀병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왜 안되는 쪽으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허가증 내주신 때가 있어요 아, 예. 야베스 보세요 물질로 인해서 너무 고, 너무너무 고통받았어요 나 가난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의 외줄타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믿음으로 시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에 대한 외줄타기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가난의 외줄터을 했던 사람이야 가난, 슬픔, 눈물, 환란, 근심, 수고, 뭐 스트레스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내 몰렸어요 본인 스스로가 거부한다고 난 생각해요 나는 부자 되는 거 나도 알아 부자 되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어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부자 될수 있는 요인이 나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맞아, 내가 위로 받았어요. 병원비 걱정도 하고 병의 고통도 있고 내가 자유롭고 싶고 치유받고 싶으면서도 내가 사람이 나를 동정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 하 이건 잘못된 관심일 수도 있어요. 진짜는 문제를 키울 수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야. 이 문제에 내가 자꾸 잔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세요 야비스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쭉 보고 계세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거지 왜 질병을 치유 달라고 해 달라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한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동정과관심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피로에서 점프하고 하나님의 허가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위대함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들어서 병 고쳐지게 하시면 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좀 부자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부자가 되고 나누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자가 돼요 빌기지 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금요일에 제가 그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도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5%에서 1% 정도의 최고의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에게는 부자 될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부자는 부자가 된 만큼 갓난한 사람들 적어도 500명 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500명을 섬기라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자 오늘 저도 인천에 처음 와서 90몇 년도에 왔냐 92년도에 왔나? 인천에 처음 와가지고 왔을 때 인천에 이곳에 영세민과 기초생활보호생이 제일 많았어요. 왜 내가 그걸 아냐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1500명 작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4천명, 5천명 정도로 쌀 배달을 1년 가까이 했어요. 그집집마다 반지하, 반지하, 지하, 뭐몇층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도 영세민이고 가난하지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신도시가 생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하철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옵소서몇십년 전에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오늘 갑자기 검단 신도시가 생기질 않나 지금 금단에는 신도시가 두 개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송도 신도시가 생기질 않나 청라 신도시가 생기질 않나 그 청라 신도시 10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위에서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가족 데리고 연날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축구했어요 사모님이 거기서 꽃이 이으면서땅 파고 노가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신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서울 사람들도 청라로 지금 이사 오고 있고 교회 앞이 이쪽으로 성남동에 제일 열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연희동, 신곡동의 부촌이었어요. 사건이 별로 안 일어나요. 부촌이 여기에서 이사해서 이쪽 동네에서 살기를 원했다니까요. 사건이라면 가정동, 성남이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지금은 신곡동 이쪽이 좀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관공서가 전부 다 청라 쪽으로 다 빠지고 가정 오거리에그 루원시티 쪽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경제가 살고 지역이 잘 살고 우리 주변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보고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외줄타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네. 내가 외줄타기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부흥을 위한 외줄타기도 했고 네. 이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외주를 타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허가증을 내줄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도움의 속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까짓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에, 하고 마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번 한 주간에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도 그런 동참에서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